한준혁 돌파합니다. 한준혁! 왼손! 아 끝납니다. 샤다운! 아프리카 프릭스! 아 수비 성공 노승준. 반칙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준혁의 빠른 움직임. 오늘 아, 첫 번째 갑니다. 한준혁의 아 빠른 돌파! 오. 오른손! 아 자, 한준혁의 아, 빠른 오, 돌파! 네. 오른손! 레이업! 1득점! 아, 순식간에 점수를한 점차 양수 모두 팀마치 6개씩이고요 유경식과 한준혁의 맷점 유경식 비집고 아, 들어갈 때 긁어냈습니다 아우입니다 자, 이게 렇2분을 성공한다고요 경계에 네.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해줬는데요 또 벤치 안 되는 것 같은데 약한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한준혁의 외곽 아합니다 아, 아, 한준혁. 아, 이고 이거는 놓쳤습니다. 오, 어, 한 오. 오. 네. 하지만 이한 게임타가 버리 네. 네. 게임 네. 음. 한준혁 공간 만들었습니다. 외곽 이점 한준혁. 아, 네. 네. 네. 자, 도움십이 공 날리는데요. 이 공은 이경민이 따냈습니다. 샤클라 기초한쪽로 떨어집니다. 이경민. 어렵게 던져요.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쫓기는 쪽은 지금 아프리카 플릭스예요 그렇습니다. 네. 스크린 활용합니다. 골 밑. 노승준. 오! 득점. 앤드원. 위 상사가 됐습니다. 한준혁과 김명진. 한준혁 빠른 돌파. 오른손. 올라갈 때 받치고 얻어냅니다. 네. 제가 해줬거든요. 대만큼 착각할 때 몸이 아프다. 여기서도 네. 여유가 있어요. 네. 네. 외곽에서 한준혁. 올라가죠 한준혁. 득점 no. 한준혁입니다. 지금 한준혁이맺치이진 자, 이 주둔 성공 치열하네요 자, 한준혁 수비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는 안해줬거든요 네 지금 바로 이런 수비 아, 부분인요테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기 7초 쪽 떨어지는데 이사이이한준혁 아, 네. 지금은 그렇죠한준 탑니다 한준역. 아, 넘어지면서 빼줬고요. 네. 오른손 오. 노승진의 득점. 김명진 스텝백 어렵게 던져요. 짧았습니다. 네. 아. 지금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네. 네. 다 지쳐 있고요. 네. 이게 빼줬고요. 아, 김동호 날려보냈습니다. 김동호. 김동호. 오! 김동호! 오! 어? 네. 한진영 골파합니다 한진영 왼손. 네. 끝납니다. 어, 김동호 날려보냈습니다. 김동호. 감사합니다 한준혁 왼손 야, 아 예, 됐답니다 아프리카 빅스 연승 스펙텐트 한준혁 선수가 끝냈습니다 야, 왼쪽 드리블 돌파를 지금 막지 못했던 김명기 선수가 상당히 아쉬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한준혁입니다 이번에 현대전 농구 연맹과 함께 한준혁의 농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옆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